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신고충 국진입니다 제 취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기이고 저는 그 신고한 영상으로 힐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어, 오늘 주제는 이륜차 신고 영상 모음이고요 그냥 베이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평소 그 이륜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영상 보고 이륜차들이 과태료 처먹는 걸 보면서 어, 위로를 좀 받으시고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이 조금 많아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그 서론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리뷰 영상을 바로 보고 싶으신 분은 영상 설명에다가 이제 타임 스탬프를 남겨두었으니까 알아서 들 남겨보세요 어, 네. 최근에 제가 1륜차 집중신고 컨텐츠를 다루지 않았었는데 뭐 딱히 이유가 있어서 다루지 않았던 건 아니고 그냥 시간은 없고 다른 신고 영상 리뷰하느라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륜차 공익제보단 안내 영상도 만들고 이륜차 입장에서 특히 이제 배달도우미분들 그 위반 행위가 좀 많다 보니까 생각을 계속해 보다가 이제 배달 단가가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뭐 많이 얻지는 못했지만 그 배달 플랫폼을 규제해 달라는 그 국민 청원 글도 올리고 그랬어요 제 채널에는 따로 올리지 않았지만요 그 청원 글 내용이 뭐였냐면 예, 짧게 그 1분 정도만 이제 브리핑을 해볼게요 예, 그 다들 설릉력 사망 사고는 알고 계시죠? 설릉력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그이 배달 도미 우 분들이 불법 운전을 자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급하게 운행할 환경을 조성한 배달 플랫폼에게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카카오랑 이제 삼성 같은 회사만 규제하지 말고 쿠팡이 어? 치 배달의 민족도 뭐 규제하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아니 배달 한 건당 기본요금이 2,500원인데 이제 신호 다 지키면서 운행했을 때 최저임금은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공익신고를 이제 활성화하자는 내용도 같이 썼는데 제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제 잘못입니다 화자의 의도가 어떻든 다수의 청자가 그렇게 들었다면 제가 말을 잘 못한 겁니다 원래 제가 글을 쓴 거니까 이거는 글을 제가 잘못쓴 거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해명을 하자면 저는 절대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정당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 뭐 이제 누구보다 혐오하고 전국에서 이 제일 제 많이 신고했다고는 못해도 뭐 공익신고자들 사이에서는 그 신고력이 꽤나 되는 편이에요 일반인들 입장도 이해가 저는 완전히 되고 위반충돌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는 건데 위반 이륜차를 볼 때마다 이제 하, 에이. 제가 이제 이륜차들을 이제 실드 치는 입장에서 그 청원글을 썼잖아요. 그 실드를 친제 입장이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딸배를 좀 박멸하는 영상을 좀 올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륜차 운전자를 이제 두 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었는데요. 오늘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이륜차 운전자는 배달 도우미라고 불러왔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륜차 운전자는 제가 딸배라고 불러 왔습니다. 그나마 이제 레저 바이크라고 하잖아요. 취미로 타시는 분들이나 이제 미 배달 바이크들 빼고 대다수의 배달 이륜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거의 지키지 않더라고요. 일 용 레저용 바이크 중에는 이제 위반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륜차 중에서는 배달 오토바이 비율이 높으니까 배달 도움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배달 오토바이 중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운전자가 거의 없으니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이륜차는 바이크 라이더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륜차는 그 여러분 예전에 포켓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 많이 보셨나요? 아직도 연재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 지우를 보조하는 웅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친구 별명이 밥셔틀이라고 하는데 그 딸배라는 단어보다는 품격 있게 조금 더 미화를 해서 듣기 좋게 밥셔틀이라고 불러볼까 합니다 근데 뭐이 용어들은 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은 또 밥셔틀이라고 했다가 나중 가가지고는 또 다시 뭐 딸배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뭐꼭제 용어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뭐라고 부르시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제가 밥셔틀이라고 하면은 어 무슨 뜻인지는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거 보고 또 이제 야국신 저새끼 직업 비하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직업 비하가 아니고 위반 이륜체 운전자를 보고 밥셔틀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할 말이 산터미 같은데 이게 말이 또 길어서. 밥셔틀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밥셔틀 신고한 내역이 평균적으로 한 50건 정도씩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한 걸 전부 다한건한건 한건 리뷰할 수는 없고, 뭐, 이거는 너무 심했다. 이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재미있겠다. 싶은 영상들 10개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밥셔틀 두 대가 신호위반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단속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제 우회전하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회전하려다가 마음이 바뀐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과태료는 둘째치고 이제 곧 자연사할 운명이니까 너무 심한 댓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인 능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죄책감은 이제 제가 혼자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이제 밥셔틀 두 대가 연달아 오는 이곳은 삼성역 인근의 교차로였는데 아마 제가 당근마켓 거래하러 간 길이었을 거예요 공익신고자들끼리 쓰는 전문용으로는 맛집이라고 하는 곳인데 공익재보단이 시행된 지 벌써 1년 반 정도가 되었는데도 이륜차 안전운전 문화가 이제 자리 잡히려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사오기 전에 살던 동네인데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편도 2차로짜리 도로예요 정말 좁은 곳인데 시야 확보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좌회전을 해나가는데 좌회전 자체는 이제 무신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라서 문제 될게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중앙선 침범은 큰 문제죠 영상에서도 좌회전해서 제가 있는 그 도로로 들어오는 이륜차가 있었고 조금만 타이밍 안 맞았으면 그 느라째 중앙선 침범 사고처럼 이게 바로 중침사고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륜차 제 중앙선 침범은 과태료 항목이 없어서 범칙금 벌점으로만 처벌이 가능한데 공익신고로 범칙금은 바로 티켓에 날아가는 게 아니고 위반 차량 차주에게 그 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차주가 나 위반했소 하고 인정을 해야 경찰서에서 티켓을 발급해 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고급 정보였는데 이제 대기업 유튜버 중에 그 일본 위반이라는 분이 이거를 소개를 해버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밥 셔틀 중에서는 이제 범칙금 항목에 대해서 범칙금 티켓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 현장 단속으로 받는 거 빼고는요. 이게 참 이게 씁쓸한 현실이고 일륜차 운전 문화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말이 길어졌는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는 은평 이마트 앞 교차로인데 제가 가는 방향 녹색 신호에서 가로 질러 가는 이제 밥 셔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호 잘 지키고 있는 분들도 이제 보이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이분들도 이제 정지 위선 위반이긴 한데 하, 에이,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전면 번호판이 있더라도 측면밖에 안 보이니까 제가 직접 신고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공유해 봅니다 안타까운데 곧 자연사 예정이니까 이분도 이제 악플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긴말안 할게요 이게 너무 초운이가 없어가지고 저쪽 밥트틀 입장에서는 빨간 불이었을 거고 이제 오른쪽에서 좌회전 해오는 차량들이 있으니까 잘 멈춰 줬는데 근데 이게 신호 지키려고 지킨 게 아니고 신호 셌으면 오른쪽에서 좌회전 해오는 차량인데 황점길 티켓 받을 수도 있으니까 배달통 정리하고 신호 째는 거였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게 전면번호판이 없으니까 이제 신고는 못했고 저를 괴롭히는 방법을 아주 잘 아는 밥샤틀이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저 괴롭힐 목적으로 악플 달고 하시는데 저를 괴롭히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고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게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판 가림 셔틀들이 가장 저를 괴롭게 하는 대상들이죠 더 기분 나쁘게 이게 가면서 이게 손인사는 왜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나인지 알고 한건가 자 이번에는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 번호판 식별이 안되니까 그 신고까지는 못한 그밥 셔틀인데 일단 과속은 이제 공익신고를 안받아줘서 과속신고는 어렵고요 어 그냥 단순 실선에서 차로 변경한걸로 뭐 신고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솔직히 일륜차 녹감박이랑 실선 끼어들기는 좀 봐주는 경향이 있어서 뭐 원래 신고 안했을 것 같아요 그 번호판이 보였더라 그냥 재미있어서 재미어서 영상 공유합니다 네. mcu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음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는 이제 소코비아 협정 이후 이제 반역자가 된거지만 성향 자체는 이제 원리 원칙주의자 잖아요 캡틴이었다면 아마 도로교통법 준수 잘 했을텐데 캡틴 코스프레하고 이렇게 도로교통법 과속하고 이제 출선에서 끼어들게 하고 이런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프레를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견통법 준수 잘 하면서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다른 코스프레를 하시던가 뭐 고스트라이더라던가 이런 거요 아무튼 뭐 뻘소리였고요 네 이번에도 뭐 대단한 영상까지는 아니고 그 각기라고 하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이게 각기는 아니고 이게 그냥 깐족가림 정도인데 그 단속 현장에서는 이제 각기 연습이었을까 싶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번호판 안지키려고 이렇게 털면서 간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제 신호 대기 중에는 뭐 디카로는 이제 그냥 찍히니까 어림없다는 거. 도로교통법 5조 위반으로 과태료 티켓 보내드렸습니다. 어, 이번에도 비슷해요. 신호위반 적용을 받아서 과태료 5만원짜리 티켓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행자 신호입니다. 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보행자 보호 문화 하나만큼은 이제 국가대표 신고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개선이 되었다. 뭐 이렇게 제 이름을 좀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아 어, 여기 우회전에서 이제 가는 팝셔틀 집단에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줄 알겠죠? 예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으로 해서 과태료 5만원짜리 티켓 보내드렸고요 눈치 슬금슬금 보다가 이제 직진한 팝셔틀은 이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짜리 이제 티켓 보내드렸습니다 예, 보행자 건너고 있을 때는 제발 이제 보행자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현장에서도 이게 화가 많이 났었던 딸배 아니 딸배가 아니고 밥쉐트리라고 하기로 했죠 치킨집 운영하면서 배달부 안 쓰고 이제 시간 남을 때는 이제 배달 직접 가시는 사장님들 종종 있잖아요 예, 여기도 오토바이가 이제 ㅂ 라고 써있고 실제로 이게 이 건물에 XXX 뷰도 있어서 이쪽 지점 이제 사장님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올레도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에 보행자가 건내려고 하는데 굳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했을까? 하... 신호 위반으로 이제 신고해 드렸고 카드리티켓 보낸다는 이제 답변까지 잘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 왕복 2 차로의 작은 도로입니다. 역시 올레도 교차로고요. 이렇게 작은 교차로에서는 이륜차그 신호 위반은 타율이 진짜 1 0 0인것 같아요. 하, 이 맞은편에 있었으면 이제 공익제보단 실적이 개꿀이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 정도는 이제 디카 쓸 것도 없이 포켓 블랙박스로도 다 보이거든요 마지막에 좌회전에서 나가는 밥샷들까지 이제 신후위반만 이제 총 다섯 대였고요이윤차 앞번호판의 니즈를 이제 느꼈는데 아무래도 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총 10개를 보여드렸는데 원래 제가 영상을 딱 10개만 리뷰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하 진짜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영상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새끼 보면 이제 존나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냥 보면 이제 단순 신호위반으로 보이시죠 근데 이제 제가 공익신고할때 이제 디카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신고영상 정리하면서 보니까 진짜 이거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블루투스 이어폰 쓰면서 해도 모자를 파네 한 손으로는 전화기 들고 통화하면서 하이바도 안 쓰고 그냥 모자 쓰고 사거리 교차로 에서 신호도 째고 이러다가 이제 본인 신호에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이 새끼 쳐가지고 골로 가버리면 은 어찌되었든 이제 경찰 조사 받아야 되고 사람 죽인 그 죄책감 그 트라우마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면서 뭐 사고 나면은 그냥 본인이 다치니까 남들한테는 이제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하는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이륜차 운전자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없나요? 사람들인 건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발 갈 거면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그냥 혼자서 가길 바랍니다 저는 대체로 이제 평화주의적 성향이 있는 편인데 이런 밥셔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자연사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영상 이 보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이제 밥셔틀들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설프게 이제 신호 째는 걸로는 단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네, 과태료 티켓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번호 가리거나 이제 순대밖에 없고 번호 가리고 다니거나 이제 위조해서 다니다가 요즘에 그 급부상하고 있는 그 유튜버 중에 이제 딸변토님이라고 있는데 이런 분 만나서 이제 형사처벌 달게 받으시면 됩니다 네, 개웃긴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강강수월의 영상이라고 여기 위에 제가 링크 띄워놓을게요. 여기다가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저와는 다르게 이제 대놓고 신고를 하시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개꿀 영상이라서 그건 그렇고 이제 딸배님 말고 이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뭐 다신 보고 싶지 않다면 이제 싫어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제 영상이 어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지 않으니까요. 예. 뭐 마음에 안 들었다면 이미 여기까지 볼 리가 없긴 한데. 아무튼 제 뚝배기가 멀쩡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시청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